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혈압이라는 말은 뭐 혈압이 높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혈관이 흐르게 되면서 혈관 벽에 미치는 그런 강도를 혈압이라고 불러요.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내보낼 때의 혈압을 수축기혈압이라고 하고 심장이 이완시에 나타나는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가면 혈압제는 기계 있잖아요. 팔 넣고 에 그런 걸로 이제 수치를 잴 수가 있는데 이게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하 일때 고혈압 진단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본태성 고혈압과 숙발성 고혈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고혈압 진단을 받는 환자의 거의 90% 이상은 1차성, 본태성 고혈압 거의 주 요인이며, 사실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만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압이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본태성 고혈압 자체는 지속적으로 거의 평생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축기 혈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할 때 쪼그라들었을 때, 네. 어, 심장이 이렇게 작아졌을 때 나가는 힘이 세니까 그게 일정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 이상이 돼버리면 고혈압 그리고 또 이완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고혈압 그리고 네네.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압 네. 네, 그러니까 평균 범위를 벗어나면 고혈압과 저혈압이 판정이 되는 거 예예 맞습니다 음. 중요한 건이 고혈압이 사실 다른 질병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죠 어. 이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고혈압 자체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 때문인데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이제 압력이 높아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혈관이 미치는 신체 곳곳이라면 어느 부위든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점이에요 음. 뭐 대표적으로 뇌 쪽을 본다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증이 있고 그런 혈관이 터져 버리면서 발생하는 뇌출혈 이런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으시고요. 그리고 심장에 있어서는 관상동맥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협심증이라든지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조직이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심장에서 이제 혈액의 수축과 이완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신부전이또 발생을 할수 있고 맥박이 부정확하게 뛰는 그런 부정맥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제가 뇌랑 신장 쪽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신장, 콩팥이라고 부르죠. 신장에 연결된 혈관에 동맥 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가 이제 신부전증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 뭐 투석을 한다거나 신장이식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이 합병증들이 전부 다 만만히 볼 질환들이 아니라 중증 질환임을 감안을 했을 때 고혈압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다. 음.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최근에는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음. 남성분들은 정말 40대 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고혈압 환자 얼마나 많은 걸까요? 어 일단 요것도 이제 통계자료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작년 한해 동안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진료를 받은 환자를 총세보니까 671만 명이나 이제 진료를 받은 통계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고혈압 학회 라고 있습니다 네.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추정하기로는 지금 국내 어, 20대 이상 인구 중에 약 29% 뭐 30% 가량인 1200만 명이 고혈압 환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요 수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 4명 중에 1명은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어, 이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이대 질환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가 네. 혈관계 관련 질환의 전조 증상이 고혈압이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령대로 보면 확실히 50대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50대 60대가 거의 대부분 환자 비중이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이거를 남녀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50대까지는 남성 성 고혈압 환자가 이제 더많요 음. 그런데 60대부터는 오히려 이제 이게 역전이 돼서 여성 고혈압 환자 수가 더 많은데 여성 호르몬이 심혈관계 요구를 보호를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폐경을 기점으로 이런 여성 호르몬 분비가 거의 이제 쭉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여성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고혈압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들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혈압 환자 대부분이 이제 본태성 고혈압 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태성 고혈압의 또 다른 명칭이 특발성 고혈압이에요. 음. 이 특발성을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원인을 알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음. 결국에는 고혈압을 발생시키 특히는 정말 명확한 원인이 아직까지는 음. 밝혀지지 않았다. 음. 다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따져봤을 때 음. 유전적인 요인이 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술, 담배, 나트륨 섭취, 음. 그리고 뭐 비만,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고혈압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하면 정말 원론적으로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금주, 금 네, 금주,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 정말 뻔한 얘기지만 뭐 저희가 의사가 아니니까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는 예방하실 수 있는 음, 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의사선생님도 똑같은 얘기하실 거예요 네요네 가지 지킴이들 잘 지켜라 어, 여기서 근데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보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혈압도 유전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가 20대나 30대 계신 분들 성인보험 컨설팅할 때 부모님이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생활습관이나 습관이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이 혈압과 관련된 당뇨와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계시면 자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병 확률이 되게 높다 보험을 컨설팅할 때도 그런 질병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보장 한도를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더 준비하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그런 기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만성 질병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 이 당뇨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당뇨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당이 섞여서 나오는 오줌이라고 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혈당이라는 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혈당은 혈액성대의 포도당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이런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겠죠 인슐린이 계속 나오므로 인해서 이게 체내 높아진 혈당을 계속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인슐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이 혈당이 소변으로 분출되는 게 이제 당뇨라고 표현이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1형 당뇨를 소화당뇨라고 부르고 전체 당뇨 환자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가 전체 당뇨 환자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기타 당뇨, 그다음 임신성 당뇨 등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당뇨 환자 이라고 하면 제 2형 당뇨를 말하는 거다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혈당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음. 판가름할 수 있는데요. 음. 저희가 혈당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복 혈당이랑 음. 식후 2시간 이후 혈당.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고 뭐 식후 2시간 이후의 혈당이 200 이상.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6.5% 이상일 경우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된다. 그럼 이 당뇨의 증상들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포도당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라고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당이 배출이 되면서 소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단뇨 현상이 있고 그리고 갈증, 가갈 그리고 몸에서 수분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공복감이 발생을 하는 계속 음식을 먹게 되는 다식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을 당뇨의 대표 증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평균적으로 먹는 것보다 뭐 갈증을 더 자주 느낀다거나 네. 음식을 더 자주 먹는다거나 음.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러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의심해 보셔야 되죠. 어, 네.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 그냥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다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네. 병원에 가시는 네. 경우들이 꽤 많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 꼭 체크해 보셔라 곧 추석이잖아요 네. 명절 때 가셔서 한번 그런 것들을 부모님을 잘 음. 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당뇨 역시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그자체 증상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요 뭐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심혈관계 질환들이 있는데 뭐 고혈압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이제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이제 볼수 있고요. 음. 오래 지속이 될수록 신장에서 이제 노폐물이 더 이상 개설되지 않아가지고 신부전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음. 이 신부전이 이제 만성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혈액 추석을 해야 된다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15%에서 한 25% 정도가 발생하는 당뇨 발이라는 이제 족부 괴양이 있는데요. 음. 이 괴양이란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서 이제 점막이나 피부의 일부가 함몰되거나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다리를 음.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할수 있는 게 당뇨 합병증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무서운 건 알고 있었는데 국내 당뇨 환자 얼마나 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20년 작년 한해 동안 이제 통계를 내보면 당뇨로 이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국내 333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압에 이어서 만성 질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 관련해서 사실 눈여겨 볼만한 자료는 최근에 20대, 30대 젊은 당뇨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음. 사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뭐 20대나 30대 시청자 분들도 건강검진하실 때뭐 당뇨 수치라든지 이런 거 한번 유심히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어서. 음. 조금 이 기회에 한번 본인의 건강에 좀더 신경을 쓰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에는 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나이 들면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진짜 20대, 30대에 대한 발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당뇨가 발생하는 원인들, 음. 이런 예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고혈압이랑 마찬가지로 사실 당뇨도 지금 명확하게 원인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서는 부모님들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자녀가 이제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아지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비만이라든지 스트레스, 운동 부족, 흡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뭐 당뇨를 유발하는 그런 인자다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네. 비단 뭐 고혈압이나 당뇨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이.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아마 병실에 없이 네, 장수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아프신 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